오늘은 동일한 상황을 놓고 ISTJ 유형과 F 유형의 표현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라고 그걸 꼭말료해야돼응옹 음. 내가 너밥안 굶게 열심히 돈 벌어올게 두딱 두 t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너 원래 나한테 잘해줬었잖아 나 지금 너랑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 가고 밤에 다시 얘기하자 마음 좀 정리하고 연락할게 나 실현당해서 너무 슬펐어 내 얘기 좀 들어봐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위로해줘 흰구흰구 어나 지난주에 실현당해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혼자 생각해보니까 서로 잘못이 있었더라고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정리했어 엄마 아빠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애정 표현하지만 이 편지에는 좀더 애정을 꾹꾹 눌러 담아 쓰고 있어요 <뭘한> <뭘한> 엄마 아빠 올해 안해도 건강히 지내시고 소망하는 일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동봉된 상품권으로 갖고 싶었던 것들 부담 없이 구매하시길 바랄게요. Bonin Dung f a s Vlog, ASMR Dung, Total n e g a t i Benefit Yul Nulil Suitsubnader, Uchuk San Dan Card Lul c l i k Hag e Haju Se Yo.